새벽 4시에수분이고요 오늘부터 새벽 예배 설교 3일간 맞게 돼가지고 은혜를 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정말 매일같이 새벽 예배 설교하시고 수입을 예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웃음> 일 진원입니다 지금은 새벽 4시 4분이고요 오늘부터 새벽이 매설금 그 3일간 이렇 돼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씻고 오겠습니다 씻고 왔습니다 스킨캐는 스킨만 발라주고 마무리할게요 어우 진짜 피곤하다 설교가 많다 보니까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늘 뒤졌거든요 진짜 어제 오랜만에 12전에 누워서 12번 깬거 같아요 일루 잘 잤어? 저는 이제 엄마 차 타고 교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말씀 물가오면서 말려보합니다. 교회도 만나요. 분. 저는 교회에 도착했는데요.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히 올세요 <목소리> 소신영어 신앙고백 하심으로 새장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람 다는 어떠한 것들을 구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며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화들을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음. 기도하고록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세붕의 매설교를 다 마쳤고요. 이제 집에 가서 또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 또 저녁에 나도우 목사님께서 하시는 스쿨처치 온라인 기도회가 있어요. 말씀 메시지를 맞게 되어가지고 저녁에 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녁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나도 목사님께서 하시는 온택트 스쿨처치 기도회라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열리는 건데 그곳에서 메시지를 받게 돼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자 지금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저는 이제 온택트 설교까지 마쳤고요 저녁 좀 먹고 내일 있을 새벽 예배 설교와 수요 예배 설교를 좀 준비하고자 합니다 바쁘죠? 정신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아 저는 이제 또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새벽에 또 만나자고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새벽 15시 55분이요 씻고 올게요 아우 피곤해 진짜 지금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진짜 쉴틈 없이 설교 준비만 하고 있거든요 살면서 이런 경험도처음인니 즐겁네요 오늘의 문을 오늘가... 해 할수 없습니다. 아시아 느낌 저는 이제 준비 다 했고요 가서 뭐라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이 새벽 음식이 들어가지 않아서 냉수 먹도록 하겠습니다 냉수. 어제 한한시반 넘어졌으니까 딱 2시간? 두시간정어진것 같아요 정말 매일같이 새벽 예배 설교하시고 수요일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는 이제 저비도다 했고 시간도 되어서 예배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에 도착했고요 예배를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도하나님께 이지 하며요가들어도록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 보통 사실은 안 되는 낭비였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조물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큼 이렇게 아까운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낭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아픈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의 외로움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보상도 원하지 않으신 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 설교 에 마치고 예배까지 잘 드리고 왔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브이로그가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일 것 같아서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웃음> 이제 딱두개 남았어 오늘 저녁 수요예배 설교랑 내일 새벽 예배 설교는 안 맞는데 진짜 설교 준비하면 느끼는 것은 아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구나. 되게 많이 느끼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많이 해, 의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이따가 또 저녁 수요일 에때또 만나도록 합시다. 저녁이 만나요. 네, 여러분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예배 50분 남았는데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수예배 설교도 잘 준비를 했고요 떨리고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아 이제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었 <웃음> 그런 많이 느껴요 근데 걱정인 건 무엇이냐 이 영상이 뭘 보여줄 수 있는가 너무 계속 껐다 켰다 껐다 켰다는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뭐 편집자님이 진짜 재밌게 만들어 줘야 돼요 알겠죠 뭐 없는 요소라도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길 감사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물이라도 좀 마셔야지 제가 일부러 계속 정장 바꿔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다쳤나요? 보는 재미가 조금이라도 있길 바라며 정장이라도 좀 바꿔가고 있어요 얼왜 이렇게 부었지? 이거 피부가 요즘 안 좋아졌어요 여기 뭐 나고 여기도 나고 확실히 무리하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들 네, 상당히 피부도 안 좋고 푸석푸석하고 그래요 그요그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교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예배 시작하기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건강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장갑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절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 잘 다녀올게요. 안녕!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어떤 것도 아닌 내가 예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겠다고 내가 정말로 주가 없이 살수 없음을 인정하고 깨달으며 나를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니다 비록 자, 작고 짧은 날이 생기지만 내일 어찌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나다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주니다하은 주님께서 우리하시 우리에게 달시하 지금 설교 끝냈고요. 아, 너무 더워고 진짜는 줄 알았네요. 오늘 또 헌의 일상 채널 영어 번역해주는 또 수윤이도 다녀갔는데 영상 같이 못 찍어서 아쉽네 또 와줘서 또 너무 힘이 났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 또수예의 설교까지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내일 새벽 예배 설교네요 이제 내일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또 그때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새벽 예배를 잘 마치기 위해서 잠시 한번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요 안녕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마지막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 일어나지 않았고요. 오늘은 밤을 샜어요. 설교 준비는 좀 진짜 끝났는데 이상하게 오늘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밤을 샜고요. 이제 또 시간이 되어서 저는 또 교회 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짜 뇌가 굳어가지고 말도 잘안 나오네요. 일단은 준비하고요. 네, 저는 준비는 다 했고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말씀 다시 한번더 보고 있습니다. 아 이상하게 자려고 하면은 잠이 안 오고 뭘 하려고 하면 잠이 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좀 잤어야 되는데못 잤어요 그래도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괜찮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부은 것 같죠? 잠도 안 잤는데 피부가 좀 다시 좋아져야 되는데 저는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1등으로 왔네요 마지막 설교까지 잘마치야되는데 떨리네요 제가 진짜 지... 이번 한 주간 주일 저녁부터 여기에서 살았거든요. 모양실인데, 여기서 설교 주면 살았는데, 오늘 드디어 대망의 끝이 보입니다. 전교사가 이 설교 끝나는 걸 이렇게 좋아해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지금 주일부터 정말 이 시간동안 설교 준비만 했거든요. 많은 훈련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훈련은 또만 쉬고, 나중에. <웃음> 네, 아무튼간에 마지막 소유가 남아있으니까 긴장 놓치 않고 말씀 잘 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잘하고, 뼈. 천재신경을 신앙과 역할심으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나의 상황과 능력과 조건과 실력을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낭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동으로 내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드디어 3일간 저에게 맡겨졌던 많은 설교들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제가 이렇게 진짜로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설교들을 해본 게또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되게 걱정도 많이 했었고 중간에는 와, 이걸 진짜 내가 할수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연락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상 재미는 없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은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일상 너무 함께 할수 있다면 우리 좀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